비가 오는 일요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지금 비가 와서 날씨가 춥거든요 제가 사는 경사남도 진주는 날씨가 너무 추워요 비가 와서 다들 그러니까 비가 온다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따뜻하게 입어서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행복한 주일 오후가 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늘좋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감사합니다. 폴로플레인 Have a good day and h a p p Sunday. Goodbye. See you next time.